C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시조에 포함된 탄소 질량을 알수 있다 라고 했는데 C의 CO2를 흡수했으니까 탄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. 사실 그러면은 여기 잘 제대로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? 그럼 뭐의 질량을 알수 있는 거예요? 피해를 통해서는요? 수소의 질량이아 그렇군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음, 그래서 화합물 X의 실험식을 이렇게 구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, 네. 먼저, 수소의 질량을 구해보면, 네. H2O의 질량 곱하기 H2O의 분자량 분에 수소의 분자량 곱하기 2를 해줘서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숨 영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